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전구입니다 현재 미쳐 날뛰고 있는 그래픽카드 가격. 그냥 조금 올라서 몇몇 몇십만원이 오른 것도 아닌 거의 두세 배까지 올라버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컴퓨터를 맞추고 싶어도 돈이 썩어 넘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제대로 된 컴퓨터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을 위한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ASUS TUF GAMING F15 FX506 물론 저도 압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게이밍 노트북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처해진 상황을 보면 게이밍 노트북만한 대체제가 없습니다 노트북 한 대가 거의 그래픽카드 하나의 가격인데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스피커 등등의 가격을 생각하면 꽤 살만하죠 그럼 이기계의 스펙이 대충 어떻게 되느냐 11세대 인텔 코어 i9-11900H 프로세서 RTX 3060 16기가 램 1TB SSD가 장착되어 있고 측면에는 전원, 랜, HDMI, USB 2개, 썬더볼트 포트와 반대쪽에는 무선 마우스 동그를 위한 USB 포트가 있습니다 심플한 구성이죠 모니터는 1920x1080인 FHD에 패널은 보급형이긴 한데 144Hz를 지원합니다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꽤나 유니크한 디자인입니다 제가 평소에 옷을 고를 때도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아주 유니크한 옷들을 좋아하는데 이 노트북이 딱 너무 투머치 하지 않고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딱히 포인트 컬러가 없고 모든 부분은 블랙의 느낌이 나는 이클립스 그레이라는 색상이며 하판의 쿨링을 위해 나있는 육각형의 구멍들은 다소 센스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본체를 보면 상단부에 스피커와 노트북 시그니처가 적혀있는데 본체를 덮으면 이게 모니터와 맞물리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포인트를 잘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싫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꽤나 마음에 들어요 근데 솔직히 디자인이고 나발이고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성능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헤르츠가 중요한 fps 게임 위주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권장사양이 gtx 970인 에이펙스 레전드는 풀옵션을 기준으로 사격장에서는 120에서 144 전투를 진행할 시엔 110에서 144의 프레임을 비교적 FPS 게임 중에서 사양을 많이 타는 워조는 상업을 기준으로 90에서 110프레임 정도를 배틀그라운드 상업을 기준으로는 비전투시엔 90에서 100프레임 전투시에는 최대 8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버워치도 얼추 90에서 100프레임을 유지하였죠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 자체가 쿨링이 시끄럽고 그런건 둘째로 쳐도 아무래도 게이밍 노트북이잖아요 그럼 이 터치패드가 아니라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이 열이 방출되는 곳이 뒷부분뿐만이 아니라 오른편에도 나와있어 게임을 좀 즐기다 보면 오른손이 약간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쿨링 기능에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아쉽더라고요 제가 좀 특이하게 느낀 기능이 ASUS ROG 전용 소프트웨어로 사일런트 성능 터보 이렇게 세가지의 쿨링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게이밍 노트북들은 기기 설계 한계 때문에 게임을 돌리면 쿨링 소리가 미친듯이 큰 걸로 유명합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뭐 특정 장소에서 게임을 돌리기 정말 애매하겠죠. 근데 이 쿨링팬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어느정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워존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사일런트 모드로 돌릴시 프레임은 80에서 90 gpu와 cpu 온도는 각각 80도와 78도에서 80도 정도를 성능 모드로 돌리게 되면 프레임은 80에서 100 gpu와 cpu 온도는 각각 86도와 80도에서 82도가 터보 모드로 돌릴시 에 프레임은 100에서 110 gpu와 cpu의 온도는 각각 85도와 83도에서 85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이렇게 모드에 따라서 눈에 띄게 성능과 온도의 차이가 보이는데 실제 쿨링팬의 사운드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막 들었을 때는 성능과 터보의 사운드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사일런트 모드로 게임을 돌릴 시엔 확실하게 조용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혼자서 게임할 때는 터보나 성능모드 놓고 즐기다가 룸메가 있다거나 어디서 게임을 즐겨야 할 때가 있다면 이 사일런트 모드는 약간의 성능 저하를 조금 감수할 만한 꽤나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쿨링 모드를 켜게 되면 다른 기판은 여타 게이밍 노트북처럼 발열이 생기긴 하는데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를 각각 4개 3개씩이나 장착해서 그런가 여기 WASD 부분은 집중적으로 쿨링이 이루어져 꽤나 시원시원하더라구요 이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FPS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트롤을 눌러야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기죠 근데 제가 손이 작은걸 감안해도 컨트롤을 누르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손바닥으로 눌러야 할 수준이에요 물론 노트북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고는 하지만 헤르츠도 높은 거의 FPS용 게이밍 노트북 모델인데 WASD에도 신경을 써놓은 만큼 이 부분도 조금만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밖엔 1 t b SSD가 탑재되어 있으며 SSD 추가 슬롯도 두개나더 있고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하는 등 최대한 게임을 하기 편한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밖에 단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스피커가 l 우보단하이를 많이 잡아주는 편입니다 보시면 베이스보단 킥이랑 하이엣 소리들이 더잘 들리는데 이게 게임을 하면서 총소리는 잘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발소리 같은 저음이 좀 필요한 사운드를 들여야 할 때는 약간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 점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지 헤드셋 착용을 고려해 마이크 성능을 올리고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넣어넣기도 했어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모니터가 144Hz인 대신에 FHD의 보급형 패널을 사용했지만 어댑티브 싱크 기능을 넣어 영상 시청보단 게임과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노트북 발열을 조절할 수 있는 팬모드가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가격대도 거의 그래픽카드 하나 값 정도인데 준수한 스피커에 1 4 4의 모니터 키보드 등등을 구하는 값까지 고려해보았을 때 꽤나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합니다.